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 6화에서는 이상민이 오늘 카레에서 눈물의 양파 까기를 보여줬어요. 이제 앞으로 매일 2년 동안 가게에 와서 1시간씩 양파를 까겠다고 했지요. 김소림은 대체 왜 이러는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잘못을 갚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며 반성의 의미가 이유라고 했죠. 매번 깐족거리며 얄밉게 굴던 이상민에게 일침을 가한 인물이 있죠? 바로 장영식입니다. 오늘은 장영식이 이상민에게 막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앞으로 이상민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영식은 장세랑과 이상준이 본인의 그림을 미술대회에 출품하지 않은 것이 복수의 이유라 말했습니다. 그때 상준의 여동생인 이상민은 그 그림이 출품되었어도 상을 못 받았을 거라고 빈정댔어요 그러자 장영식은 정확하게 쓰레기 머저리 등신 같은 인여인간 상미나 넌 제발 이좀 닥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둘 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말은 당사자들에게 다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영식은 어차피 상을 못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이 상미는 다릅니다. 사촌 오빠에게 들은 이녀인간 이라는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다 반박도 못했다라고 했죠 이상민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빠가 번 돈으로 카페를 차려놓고는 일은 거의 음주가 했죠 좋은 옷을 입고 카페에와서 예쁘게 앉아있다가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는 인신쓰듯 장영식의 부인 은주에게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은주에게 명품 옷을 훔쳐갔다고 소리 지르고는 장세란이 줬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은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속임수에 넘어가 결혼식도 못했지만 인생 참 수월하게 사는 캐릭터였어요 어쩔 때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공짜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민은 지난날 거져먹었던 것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김소림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못나게 살아왔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자기 인정에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이상민이 감독 차윤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둘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이상민의 내면의 장점을 차윤호가 벌써 알아차리고 있으니까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은 것이고, 사치한다는 것은 잘 꾸미고 예쁘다는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음흥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상민이 내적으로 성숙해지면 차윤호와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겁니다. 2년 동안 양파를 까보겠다는 이상민을 응원합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의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